내 안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느낌이야. 뜨거운 기운이 넘쳐난다 이 타오르는 느낌 괜찮은데? 좋아 천재 마법사 아이샤님의 한계는 없는 거야 단단히 여며두는 게 좋을 거야 어둠의 늪에 빠지기 싫으면 말이야 모두의 바람이 이어질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어 새로운 바람이 가르쳐줬어 난더 강해질 수 있다고 이제 아무도 그림자의 발소리를 들을 수 없을 거야 그저 내 길을 관철할 뿐이다 이 또한 나의 각, 부회 따윈 하지 않아 승리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, 얼마든지 받아내줘 낫소드에게 한계는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왕국에 한층 더 가까워졌군요 새로운 형태의 힘, 사리엘 코드에 적용합니다 더 효율적인 사냥이 가능하겠군요 좋아요! 계산에 따라 훌륭한 성과를 이뤄냈네요 도녀, 의롭게 이 힘을 쓰겠습니다. 모두 제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어드리죠. 은님, 이 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옵니다. 생하지 않을 세계를 위해서 아하하! 끝내주는데 이거라면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겠어 비가 끓어오른다 <웃음> 이 날을 막을 수 있는 건 없을 거다. 재미있는 데이터로 이 몸만 유용하게 써주지 이제 더 이상 불이킬 수 없어 정말의 시간 기대되는구나 한층 더 멋진 공포를 보여줄 수 있겠어 강한 군주의 다가선 짐의 힘이 느껴지느냐? 이 정도면 너의 옆에 있어도 부끄럽지 않겠어. <웃음> 다음 장난감은 어디 있느냐? <웃음> 더 이상은 내찬두가 뚫지 못할 것은 없어. 황녀님 <웃음> 승리를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졌군요 이힘 완벽하게 컨트롤해 보이죠 신의 의지에 반하는 자, 죄값을 치르리라 나이와 앉으려면 분명 괜찮을거예요 어차피 모두 무로 돌아갈 것을 좋아! 보람찬 수련이었어! 이걸 보면 그 애도 웃어주겠지?